여러분 안녕하세요.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. 모아랑입니다. 자 오랜만에 돌아온 3대 측정. 아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바깥에서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 놓였습니다. 지금 날씨는요. 영하 10도. 최근 온도는 영하 16도입니다. 추운데도 불구하고 3대 측정에 을 흔쾌히 응해주신 분이 있어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 유튜버 같아요. 하지만 본인은 절대 운동 유튜버가 아니라고 하는 코트기님입니다 야, <웃음> 그, 트위치에서, 어,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, 그, 롤, 스트리머, 운동, 유튜버 그런 거 아니고, 롤 하는 사람입니다. 에이, <웃음> 추워. 추워. <웃음> 왜 이렇게. 야, <웃음> 아, 여기, 너무 추워요. 진짜, 여기 너무 추워. 추워, 여기. <웃음> 나는 여기서 오퍼 운동한 사람이야. 그 형이 이상한 거죠. <웃음> 아니야. 지금 본인 p r 이 몇이죠? 670입니다. 일단 뭐 동네롤로 에서는 670인데. 아, 아니 근데 나, 난 되게 궁금한 게 운동을 어떻게 시작했어요? 운동 그냥 뭐 최대입시 준비하는데 어, 어떻게 하다 그냥 운동하다 보니까 최대입시 준비했어요? 네, 예, 중앙대학교 체육대학 다닙니다. <웃음> 중앙대는 좀센곳 아닌가? 네, 예, 아0미터랑 핸드볼 던지기 그런 거 있잖아요. 백0터 뛰었어요? 백0터 뛰었죠. 몇 초예요? 아 11초 그때는 거기 너무 이런 날씨 아 이거 그러니까 얘기하고 <웃음> 아, 얘기하고 <웃음> 보험 보험. 아, 이거, <웃음> 11초, 완전 후반. 아, 11초 후반 때. 그럼 제가 체대 입시 한거 봤겠네요? 봤죠. 어, 어땠어요? 좀 그렇던데요? 라고 할 뻔. 어, 아니, 아니, 아, 잘하세요. 어.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좋았다. 어. 야, 첫 번째 정보, 벤치인데, 어, 저희가 세팅을 100kg로 해놨어요. 아, 요 정도는 뭐, 그냥 바로 그냥 찍쎄버리죠. <웃음> <웃음> 아! 아, 죄송합니다 남성으로 아, 지금 아, 넘쳐가지고 좋아요. 근데 이제 100kg 들고 되게 좋아하시네 아아 아, 그냥 사실 조금 형 과.. 과.. 과.. 아, 아, 리액션 해주려고 바로 그냥 130.. 120? 120? 벤치 2차 도전 12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! 해, 해, 해. 바로 120 우와..어떠 가볍구만 아, 이지 이지 이지 이지 이지 이지이! 아 좋아요 아 흥분했다 아, 3차 시도 130입니다. 보통이 어. 그더 오래 원의름이 몇이에요? 전 150입니다. 벤치 150. 130이면은 어. 진짜요 언제 없겠냐. 준비됐죠? 바로 됐죠? 바로 어겠습니다 형님. 어? 아 됐다. 운동 파트너 있어요? 네. 운동 파트너 없습니다. 저를 만나니까 네. 힘이 많이 들어가네. 아, 그런 거 있어요. 그런 거 있어요. 야, 벤치 플러스원의이 오늘 찍어도 될거 같은데? 아래 <웃음> 오케이. 자, 그럼 저희가 한140 가볼게요. 140, 140! <목소리> <목소리> 올려! 올리는 거. 오케이, 츠 오늘은 1 5 0이라 알고 있거든요. 예. 네. 150은 일단 은 가능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네, 네. 그래도한번 해보죠. 네, 150. 저희가 안정판 완벽하게 설치했고, 저도 서포트 잘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긴장하고, 준비되셨으면. 가번 됐어, 됐어. 한 <웃음> 번, 한 번, 자, 푸쉬업. 밀어. 업! 됐어, 괜찮아. 숨 뱉고. 됐다. 됐어, 다 올렸다, 올렸다, 올렸다. 업! 발카우 너무 무거웠어 그냥 지금 허리 다쳐서 스쿼트 못해 이거 갈게요 갈게요 아니 야 아니 야 진짜 너무 무거웠다 아, 라고 할뿐안 힘들었어요 사실 어. 오케이 이제 150은 성공입니다 구독 좀 찍스 가능할까요? 음 그래 그래 좋았다 자 코뚱이의 데드리프트 1 4 0 k g 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! 어. 복합 잡고 하나 둘셋아 쉽다 쉬워 쉬워 시작은 네, 자1 4 0 네. 가볍게 성공했고 네. 자 저희 잔디 죽는 것도 가볍게 성공했어요 자자 <웃음> 우리 잔디 다 죽었어요 야 좋아요 이잖아요 이잖아요 그래 해, 해. 바로 갈까요 어, 그래, 그래. 자 데드리프트 180입니다 180자 180. 자 저희가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데드리프트 진행하고 있는데 제, 저는 그래요 좋지 않은 날씨에 네, 운하를을고 있다 오케이 예 성공! 와. 저희가 코뚜기님은 지금 이벤트성이라 불렀어요 왜냐하면 너무 또 많이 세워놓으면 안 되고 본인의 PR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아직 컨디션이 안 올라왔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벤트성으로 음. 네 210kg까지만 네네 해도아도 아니 아니 가면 더 가는데 그 본인 얘기하세요 <웃음> 아더 가야죠 라고 할뻔2 1 0 k g 를 저희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자 그럼 벤치 프레스150애드리프트 210으로 총 360이나 치셨습니다 죽음의 알림 설정 음 그래 그래 좋았다 음 이제 마지막 남은 스쿼트 저희가 지금 하도 춥지가 않아요 네 <웃음> 춥지 않습니다. <웃음> 스커트를 지날 텐데 1 4 0 k 괜찮으시겠습니까? 네. 시죠오아이 음. <웃음> 어, 예. 2차 시도 180까지 왔습니다. 준비되셨습니까? 예, 바로바로 끝버리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<웃음> 야, 야, 야, 야, 야, 자, 선켜 시도! 200km 치겠습니다. 준비되셨습니까? 네! 빨리 해주세요. 네! 아, 괜찮습니다, 이건. 빠빠 <목소리> 예. 자, 차시도 210km 돌도록 하겠습니다. 가봐! 가만! 가봐. 야, 저 살짝 진지하게. m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일단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트기도 운동을 지금 못 해가지고 지금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볍게 들었는데 지금 총합이 150kg, 2 0 0 k 2 0 0 k 해가지고 네, 그럼 570kg을 들었어요 와 대단합니다 저희가 어, 사실상 더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제가 욕심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 코뚱이님 오래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테스 트 해본 겸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,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바로 준비돼 있어도 어, 들어가면 부상이 이수 있기 때문에 딱 여기서 멈추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원래는 목표가 800이란 목니다 800입니다 이번 연도 700 이번 연도 나중에 700 700 찍을 때 네. 한번 같이 하자 아우 전 좋아요 이렇게 정말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전 너무 고맙고요 어 저희는 일단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코뚱이님 지금 이제 롤 유튜버로 지금 굉장히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계기로 네. 나중에 또 어차피 체대도 나왔으니까 운동도 잘할것 같은데 좀 운동 콜라보도 많이 한번 해보고 아전 좋습니다 네 해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변화하는 모습 코뚱이가 이제 천천히 운동 유튜버로 제가 <웃음>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뚱이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바